<웃음> 자, 오늘 무창포 지난번에 탄 껌모호. 오늘은 스텝이 아니고, 그냥 출조객으로. 오늘이 월 24일, 일물. 그리고 간조가 5시 12분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차박을 하고 아침에 출발을 하는데, 오늘도 걱정이 좀 앞섭니다. 어, 오늘 열혈구독자님 한분 모시고 동출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동료 두 분하고 해가지고 선사 선장님 하시고 선장님까지 출조객은 저희 넷 분이고 황제낚시 합니다 황제낚시 아침부터 허가 외연도를 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외연도가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가보징어를 보면 그때 다른 선장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외연도는 잘 나오면 대박도 터지고 아니면 평차도 못한다 근데 여기 선봉선장님은 외연도에서 재미를 좀 많이 보셨나봐요 그래서 아직도 외연도로 좀 나갑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선장님께서 첫 포인트 오셨는데 제가 선실 안에 들어가 자냐고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마음이 좀 급하네요 1200차 연승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터 선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파이팅! 자, 단차 거의 1m. 오늘은 파로마 매듭으로 구슬 채비가 아닌 그냥 매듭으로 무거운 녀석입니다. 바로 옆은 선장님하고 구독자님하고 히트? 오창훈님이세요?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고 이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지켜봐주시더라고 요 어떻게 동출을 했느냐 어? 엉킨 것 같은데? 엉켰지? 누구야 누구? 꿀수 있어? 어우 드랙 소리 나네 예 고맙습니다 라키야 한번더 엉키면 자를게 니고 <웃음> 자, 슬 살짝 깊어졌다가 다시 연습하러 갑니다. 자, 35호 싱고 오늘 저까지 4명, 4명인데, 완전 황제낚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우님, 어떻게 같이 오셨냐면, 집사람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셋은 채워졌었는데 저희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야 되겠다 했는데 부랴부랴 영상을 짧게 찍어서 동출 요청을 할까 했었는데 동출 요청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있고 해서차원님께만 살짝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시고 보니까 선수였어 제가 채비를 묶는 건 기본적으로는 백구리님이 알려주신 채비 그리고 추와 싱커와 웜그 단차가 거의 1m 육박하게 처음은 단차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아라초 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지난번에 못 가져온 그 매듭 묶어놓은 거를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아예 뒤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치사하게 선수의 전부 다 자리를 잡으셨어 자 오늘 깜짝이래서 <목소리> 선수 잡으시는 분들 봉돌아 봉기드립니다 허허 오늘 자 아이 뭐야 사람도 별로 안는데 <웃음> 아니 선장님 1 4명탄 것도 아니고 네명 탄데. 자또 동기를 부여를 해주시는군요. 칠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배워가면서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전 아예 초보입니다. 이방어도원자 아만 이제 조금이 가보지어 문어 할때 의도하고 손 감각은 익힌 적이 있는데 이게 해보니까 작은 녀석이 입질 하더라도 지느러미가 있는 녀석들은 후두둑해 가지고 그 감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어 다운샷은 어 일단은 뭐선장인 지시, 뭐 포인트 그리고 뭐, 뭐 체비의 운영, 뭐이 정도 정석이라고 하는 게 이미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저는 또 거기다가 구독자님들께서 막 댓글로 알려주시고 거의 뭐 비정의 무기를 안고 항상 출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해봤고 한번한번 한번 출전할 때마다 경력이 좀 빨리 쌓이는? <웃음> 저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말은 없는 것 같아 난창우님도 성격은 털털하신데 근데 말쓰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아이고야 안돼 안돼 <웃음> 이드랙 소리 어우 설발한데 이거 어허 자 대리 잘 됐네요 싱커만 날라갔어 아하, 그러면 싱커 집결하죠 뭐 단차를 조금 내려볼까 음 거의 1m 육박했는데 15, 20 정도 줄이겠습니다 80 아마 풀어보면 80정도 될거예요저 여기 손상 올때 카본사로 4호, 4호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처음 무차포 빅토리를 탔을까? 그때 선상에서 알려주신 선배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일론 5호 모노라인 그냥 하나 사가지고 나일론 5호로 하시면 딱 맞다고. 그래서 이게 나일론 모노라인 5호입니다. 신고까지 어, 80은 채안 되겠네요. 대충 한 75, 75 정도. 형사이구나 방어 하나 나왔네요? 예? 방 누구야? 방생이 놀래 하나 누구, 누구? 누구? 사무장님? 네. 아 뽕툴 한 봉지 놓쳤네. <웃음> 왜? 놀래미 싸게 들었네. 이크 얼마나 인데 커? 아 놀래미도 좋은데. 오늘 선수가 창우님 선수. 빨간 모자 쓰고 있는 녀석이 이제 쭈꾸미 선상 스승인데, 저 녀석이 대략 중수? 제가 초보, 광따.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녀석이 바보. <웃음> 오, 뭐야, 변칙도 막 쓰네? 어, 아, 이단체비 판매하는 거를 갖고 오셨네. 밑에는 글러범? 쉴드엄처럼 생, 아, 테일, 그냥 테일 길게 달려있는 그런 웜이래요 자 2단체비 해가지고 무료 승선권에 눈이 딱 멀은 것 같아요 말도 한마디 들었어? 와.. 완전 와류지역인데물록이좀 있을텐데 자이줄 들어오면 지속도 있다가 못 뽑듯이 만져야 하시면 안찮습니다자 들으셨죠? 너무 성급하게 호킹하시면 빠르시라 네, 여기 와서 교육받은게 호킹을 하면 옆 주중이가 좀 터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홈이나 와이드갭홈 뭐 이런 것들은 바늘 자체가 다 일반 낚시 바늘보다는 좀 굉장히 날카로워요 예, 바이트를 하면 쿠킹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놀래미 구경 좀 한번 가볼까요? 아, 사이즈 얼마 난것 같은데? 헤이! 뭐야 이거 오짜야? <웃음> 요, 야 이거 뭐냐 저 오짜 되겠지 저거 선장님 저거 오짜요? 잡네. <웃음> 아, 나 나도 저런 놀래미 하나 잡으면 낚시가 편해질 텐데. 열혈 구독자님 뭐해? 고수인데. 빨리빨리 잡어봐 한 마리. 예, 네, 잡어봐. 깜짝 놀랬네 뭘까 이거 조그만 것 같은데 어! 아 빠졌어! 아씨아 <웃음> 놀래면 삼자로좋긴 했는데 아이씨 진짜 흰색 흰색 스킨이좀덜 됐나봐요 너무 잘살가맞나 3.0은 무조건 이상돼 보이는데 아이 참노친구고기가더커 보인다고 방생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웃음> 자연 방생릴리즈된 거는 그냥 냅두고 잊어버리고 아까워 아까워 죽겠네 야, 진짜 더 들어가보고요 한다른로요 아이 첫수놀림이 컸는데 미련이 자꾸 남네요 히트! 크다, 코!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뭔데? 오, 이거 휘는데! 아이, 이게 뿡돌날아간거 아니야? 광어다, 광어! 드래플린 소리는안 나네? 오, 이 사이즈 되잖아, 이거! 어디서 또사차사차사차아 뽕돌 날라갔어 구독자님이 뽕돌 뺏어갔어 아니 난 누가 잡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열혈 구독자님인데 노란 빨간 노란 빨강 아 같은 핑크인데 왜내건안 나오지 단차 45 네, 단차가 없나? 손 떨어졌다고 하니까. 저도, 단차를 낮추겠습니다. 아유씨 구독자님한테 뺏겼어. 이제 뭐, 고마운 구독자님이 아니고, 원수라고 해야 되겠어. <웃음> 내 뻥돌 <뻥토를> 뺏어갔어. <웃음> 아, 전화 받고 있는데, 전화는 넣어야 되는데, 계속, 대화 <웃음> 들고. <내 말을 웃음> 자 수원 떨어졌다고 하셨으니까 민감하고 지금 창원씨 단차를 보니까 45cm? 50cm 채 안돼보이고 그래서 비슷하게 전는한 70에서 7 5 c 정도였었는데 대략 2 0 c 정도 내렸습니다 하하폭 <웃음> <웃음> <웃음> 어쨌든 현재 1등입니다 구독자님 아, 그이도 한마리 잡아주시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됐었는데 잡아주시니까 다행이니다 늘은 즐거워 항상 외연도쪽로 오기만 하면 아두바도 질리지 않는 데가 이외연동인야 이 카드가 속을 새겨가지고 선보니하고 앞쪽에서 한세 마리 정도 나왔는데 참 제가 오늘 일진이 좀 안좋습니다 낚시복이 걸려서 살짝 찢어지지도 않나 막 쿵탕쿵탕 했는데 그때 너보지를 못하지도 않나 아. 참 지금은 또 입질이 없다고 하고 조금 전에 딱 피딩 타임이었었는데. 오! 아이! 대박이다 진짜. 뭐뭐 사대를 뭐 덤벼도 안 돼. 근데 혼자 잡으셔. 이제 왼수 창훈 씨 그래야 되겠어. <웃음> 내 고기 혼자 다 잡아 가고 있어. 아,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네. 얘봐또 이쪽으로 왔어. <웃음> 아, 그렇다. 그렇지 어어 오늘 열여 구독자 창훈 씨 오늘 네 벌써 네 마리째야 창훈 씨네 마리요 네 마리 자 포인트 걸려 다 지나갑니다 지금 올리신 분은 내리지 마세요 어이 좋자 너 내리지 말래 자 창훈 씨 빼고 화이팅 웬수영 공공해서, 공공해서. 야, 근데 창우 씨 진짜 잘한다. 어? 그 저께? 이것도 그럼 운이 좀 있는 건가? 오늘은 실력이지. 아, 근데 보니까 보통 구독자님들이 레벨들이 좀 있어. 선수의 스승, 좀잡아봐 뭐야? 뭐 걸렸어? 내 이번엔 내끊을거예요 내가 전장님 잘는다고 계속 괴롭히네 얘네 구독자님이 아니고 민폐야 민폐 잘는다고막못는다고 구박하고 네, 잘라야 잘라 돼? 잘라야 돼 잘라지 어디를 잘라 야좋올까 어디어디? 뭐가지? 혼자만 더 잡지? 말도 안 돼. 또 이, 이상한 폴 들어간 흰색, 이게 트리거인데, 트리거죠, 이거. 이거 다 맥힐 것 같은데? 아, 모양은 뭐 거기다 거기네요, 다. 고수 어떻게 해요? 봐. 그러니까 엉키지. 우리 전부 다 35, 40분데. 그러니까 민폐라니까 고수라고. 어? 큰일 났어. 내가 편집장한테 이거 다, 저거 뭐야, 날리먹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웃음> 이런 거. 나도 이거 있어요. 네. 물속에 들어가면 어필이 안 좋나? 이, 이런 날에는, 하얀색, 주황색, 아니면 판짝이. 펄? 네. 빨간 거에 펄 들어간 거 아니면 하얀 거에 펄 들어간 거. 아이, 짜식이 저 선수 자리를 뺏어가가지고. 어이 선수. <웃음> 김선수, 이제 내가 이 자리 하나? 자한 네. 3에서 5분 정도 이동해요. 너 그럼 어디로 갈 거냐? 후미? 네? 후미? 아씨 <웃음> 아, 이거 <웃음> <씨. 웃음> 아, 요 <뭐요? 웃음> 오케이. 네, 입질이 여기는 좀 와도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호킹마세요 <웃음> 와우, 이거 30m 이상이네. 선생님, 몇수나 하셨어요? 몇수나 하셨어? 아까 놀래미 한 마리, 그거 말고 못 잡으셨어요? 야, 오늘은 차우 씨가 이상한 걸로 이상할 정도로 잘 잡은 거야. 어떻게 아, 4 명이서 뜨면도 안 돼요? 참 말도 안 되네. 오 이거. 외원도보다 조금 더 지나서 있는 그 섬인데 이름이 안나오네요 지도에 자 빨간 펄 단차 50cm <목소리> 얼핏 보기엔 딱 가보증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긴 그냥 산란장 같아. 제가 보기에는 없음만 와 근데 경치는 뭐 진짜 이야 완전 바위섬이야 통영 사량도 가면 비슷한 경치가 있죠 머물이네 보면. 아무리 네이담비도안 된다니까 그러게 말해요 진짜 곳은 여기 있었어 <웃음> 오늘 아는 사가 대천도 갔는데 안 나오네 <웃음> 섬이 경치가 기가 막히네 여기 바닥이 좀 웨이브가 있네요 일단 뭐 미끌림이 심한 건 아닌데 가다가 푹 꺼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꺼지고 선장님, 여기 수원 올름 물은 안 나올까? 어.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진짜. 네. 저 군산 1 2동 방안 가도 비슷해 이거랑. 오, 오 수심 뭐야? 있으면 이런, 이런 데 있을 텐데 어? 이런 데 없으면 대공하고 어디 있나 히트 한 마리 왔어 오 바가. 아 드래그 꽉 조여놨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쭉 달려오는 거 보니까 광어는 맞는 것 같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샷! 오, 오, 오, 오, 오. 이야, 예, 오늘 쳤어. 아싸! 고맙습니다, 선장님. 아싸! <웃음> 쳤어, 쳤어. 자, 선장님이랑 동점. 창우씨 보셨어? <웃음> 나 이제 세 마리만 더 잡으면 돼 <웃음> 고맙습니다 이야 첫수 했습니다 첫수 4자 정도? 그 정도 되겠네 근데 사실 이 색깔도 창호씨가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펄 들어가는 거 써보세요 하고. 창호씨가 복덕인데 배가 살짝 가니까 바로 들어오네 아이, 선생님, 오늘 분위기 좋네. <웃음> 이리 와. 이리 와. <웃음> 오. 무서워, 무서워. 낚귀 자리 있는데, 곡점에 나오겠다. 어유 수심이 깊어요, 여기. 10m, 10m 넘죠. 나이스! 대광호다, 대광호! 대거. 무럭이요? 불렙이나 해라. 아이, 뭐, 쫄가 이렇게 확 켜. 오! 자, 수심 조금씩 깊어지네요. 자, 현재 수심 12m에요. 오! 어! 대광호다, 이거. 아, 아이, 왜! 천천히 하시지! 왜 이렇게 느려, 들었어? 아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야아 <웃음> 저기 초리대 거기가 있어요? 많아. <웃음> <웃음> 오 그래요? 서두고 저 뒤에 있네요 큰거몇도에요아 아직도 많이 안 올랐구나. 이야, 얘 5월 말인데 1 1도되라니 와, 진짜 엄서. 왜? 뭔데? 여기 아침에 차원 씨 잡은 데아요 어우, 뭐 여기 아침 자리 오자마자 잡어. 어우러? 이야, 타짜야, 타짜. 선수는 따로 있었어. <웃음> 그래도 그게 어디요? 손맛이라도 뭐지? 미치겠네 다를고하에 빠졌어 풀렸는데 <웃음> 아 이거 대광호 아니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채비를 끌어 먹고 나갔어 그러네 바늘을 끌어 먹었어 아 대광호인데 이거 환장하지건데 <웃음> 그니까 이거힘 되게 쎄거든요. 야, 이거 와, 그거거든. 이거에 이거 이거, 오, 이거 사이즈 된다. 이야, 이 사이즈 된다. 아니 아니, 이 뜰이 시원하게 들어왔어. 그죠? 턱하고 오들해니까. 방어 큰 건가봐. 혼자만 생각 보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오우, 야, 나, 나, 나. 오늘, 오늘 혼자 내보자고. 그러게 말이에요. 선수야, 선수. 와, 오랜만에 왔는데, 이야 어떻게 바늘을 끌어먹고 가지? 나 아, 속상하네. 나름 큰 손맛이었는데. 아니 다운샷 바늘을 끊어먹을 수도 있나? 아니 그러면 오늘 쇼파이트 안나나 본데 벌컥 삼킨거잖아요 기둥증까지 물었으면 너무 제대로 먹어서 입만했을요어 아니 난나는쇼파이트난다고참나 <웃음> <잡나? 웃음> 소파이터근 후두둑이 에러 같았어요아 언제쯤 정될까 이제 여기 3층한번 해보고요 안 나오면 저 내만 쪽에 가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침에 시작하면서 놀래미는 까이크 놓쳐도 됩니다 아 근데 드래기 쭉쭉 풀리면서 기둥줄 끊고 도망가는 녀석은 참 아, 심적 데미지가 크네요. <웃음> 한 몰라도 이트 아이고 작은 거 같은데 이트 작은 거 같아요 작은 거 어쭈 어쭈 뭐요오 그래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저런 말해예 네, 괜찮아 괜찮아 창호씨가 살짝 비웃을 정도면 괜찮아 <웃음> 아싸 두 마리째 고맙습니다 예고습니다어 어쨌든 한 마리 한 마리로 끝날 줄 알았더니 네, 두 마리 잡아 냈습니다 빨간 펄 몇 개님만 하면 되죠 35? 40? 도 정도 될아요 아.. 저 정도만 해도 괜찮자. 저 정도만 해도 드렉 풀리는구나 아니.. 아까는 좀 심하게 풀렸어요 상심이 있고 <웃음> 아.. 넣을만 없었으면 근데 외원도 올 때마다 잠깐 한번도못 봤어요 원래 외원도 쪽에 오면은 많더라고요 역시 드래그미 지느러미 있는 대상어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찍찍 치즈찍 이건 뭘까? 히트 어, 드래그 너무 많이 틀어놨나 이게 옆으로 째는거 같지 않은 거 보니까 아니 나 당최 이대상호중 뭔지 모르겠어. 어? 뭐야? 오, 이야, 이런 것도 나오네? <웃음> 삼식이, 와, 크다. <웃음> 선생님,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이거 맛있죠? 이거? 네, 맛있네. 이거 해도 괜찮고. 오, 이야, 벽을 다 잡네. 미걸린도 아니고, 그렇다고 땡겨가는 것도 아니고. 현식이란 녀석이 참, 지가 갑오징어도 아니고, 제가 <웃음> 손이 변손이라고 해도 도대체 무슨 물고인지 모를 것 같은 게 당연했던 거네요. 아우, 아, 드래곤 튜닝하고 첫 출전데, 드래곤 완전히 만족스럽네요. 꽝은 아니고, 그 정도 따박따박 따박 하네요. 아유, 독자님하고동출해가지고 은근히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 뭐 거의 하프스코어긴 하지만은 훈원씨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분한테 닳았어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많다다 을했습니다 해봐야지. 야, 저는 첫 보니까 대상은 광어뿐만이 아니고 이 고기 저 고기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세소 했으니까 삼소 했으니까 사소 해봐야지. 한 마리만 잡자. 황제라 씨하니까 이게좋네요 그냥 내만들을 틀고 히트! 히트 히트! 삼식이? <웃음> 삼식이도 많이 잡으면 좋을텐데 히트 아유 혼자 잡어 <웃음> 진짜 미스터리네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광원가? 오 광원에 와최고씨 당할 수가 없어 아니 혼자 몇 마리 잡는거야 와. 혼자서 그냥. 와. 아, 에이스요. 일반적인 에이스가 아닌 것 같아.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볼락 무지하게 큰 거네. 오늘 종류별로 다잡네 진짜 뭐야 <웃음> 좀 날아가집시다 날아가죠 어? 날아가줘, 날아가줘. 또광맨면 핑크 바꾼다 진짜 야 야, 핑크 쓴다, 진짜, 내가. <웃음> 치사에 쓴다, 치사에서. 에내 치사에서 쓴다, 진짜. 핑크해지는 핑크 아 진짜 자 지금 포인트는 뒤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얘뒤좀 잡아 봐 혼자 어떻게 저렇게 잡지? 열 마리 채울 생각인 것 같아 요 광호가 이래저래 뭐 꼴나게 섭치기에 아까 우럭도 나온 것 같은데 에로기지만 뭔지 몰라도 어, 내 광어는 아닌 것 같아. 툭툭 치는 게 놀래미 같은데, 놀래미... 놀래미 같아. 어. 광어인가? 오호이요이고오 괜찮아, 괜찮아 어이, 네, <놀라> 넌 맨날 건지면 삼짜지. 놀래미 같네. 근데 입질이 아, 저기가 뚝뚝 치는 게또 삼짜요. 와. 나 우럭 건지면 삼짜요. <놀라> 아 여기 우럭도나 오나 봐 우럭 빛이 있네요. 네. 아와 사이즈 좋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세 마리. 아네 마리. 예. 그래? 그럼 뭐예요? 저런. 야너 고기 없어 엄마. <목소리> 자 이번 마지막 훈련 한번 하고요. 이동하자고요. 야! 너 때문에 그래 차라리 짜셔너 때문에 그래, 엄마 자, 바로 똥 하나 진입합니다. 얕은 수중료를 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응. 건모선장님만 근데 마지막으로 흘리는 거니까 엔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3시 반쯤 됐는데 저는 좀못 잡았다서 치더라도 열혈 구독자이신 차우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 오늘 진짜 한열 마리 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어처구 없이 혼자. 나머지 직장 동료와 그 직장 동료의 후배 그래서 또둘다꽝 쳤습니다. <웃음> 근데 애처롭기까지 하네요. 3시 반이 조금 넘어가지고 집에 가요 <웃음> 이렇게 하는데.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하루 진정일 입질 한번못 받았으니 음.. 다운샷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창업씨한테도 좀 배워보니까 바닥을 좀 끌어야 됩니다 그냥. 달리 다운샷이 아닌가봐요 오늘같이 너울 있을 때는 저는 계속 바닥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원래는 너울이 없으면 콕 찍고 한참 있다가 또콕 찍고 바닥에 살짝 띄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거의 바닥을 끌다시피했는데 네, 너울이 쳐서 위로 올라가면 낚싯대를 내리고 반대로 내려가면 낚싯대를 올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바닥을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창호 씨는 보다 고수처럼 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낚싯대를 오르락내리락 하신 시지않하게 아니고 줄을 풀었다가 다시 감았다가 그런 형태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과가좀 있으려면 너울이 있는 날은 바닥을 좀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내려야지 아유 이 꽝조사 집에 가자고 졸리기 나요 이게 야너 의도적으로 터뜨린거 아니야? 어? 의도적으로 터뜨린거 아니야? 아니야야너그러다공기도못 <웃음> 그래 뜯어 아니 왜 고기도 못 잡으신 분이 가자고 없 그래요 그러게 말해요 <웃음> 그건 뭐 난처하게 <낮추하게. 웃음> 어, 광어 두 마리 중에 작은 거 하나랑 삼식이 줄게. <웃음> 매운탕이 끝내준대요. 할게요. 내가 창우 씨한테도 좀 배웠는데, 무조건 바닥을 질질 끌어야 되는데, 공중에 흔들린다고 들고 들었다 놨다 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질질 끌어가게, 낚싯대도 들었다 놨다 해고, 어. <웃음> 아까도 그렇게 한줄 알았지 <웃음> 자선생님께서 심해를 해주시고 어, 자 이제 마무리 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쳐야 되는데 4시 타가지고 지금 몇마리요 광어가 1 0개에요 네. 선장님이 한 마리 잡으셨나? 네. 그러면 창훈 씨가 7 마리 잡았네. 참. 혼자 광어만 7 마리 잡았어요. 오. 저분입니다. 저분. 지지 좀 해봐, 창훈 씨. 내가 잘, 내가 잡은 게. 지지 잘... 한번 해봐. <웃음> 열를 구독자세요. 열를 구독자신데 혼자서 7 마리 잡았습니다. 혼자서. 뭐 우러. 저 놀래미는 저기. 음. 함께 승선하신 다른 선장님께서 잡으신 거고 신주호 선장님께서 잡으신 건데 뭐어마무시하죠 저는 광어 두 마리 우럭 삼자 한 마리 삼자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삼식이? 삼식이 저거 한 마리 해가지고 손맛은 잘 보고 갑니다 적과 의동출이야 적과 의동출 구독자님이 아니고 <웃음> 원수였어 내가 따로 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갑니다.